안녕하십니까 무형자산공간입니다. 오늘은 머니투데이에서 요 8억 아파트가 복도식 창문 마주봐 둔촌주공 웅성웅성 뭐 이런 기사를 방윤영 기자가 올렸습니다. 지금 소연평수는 지금 90패션 복도식으로 지금 4구형a 이하 지금 도면에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창문이 마주 보이는 그런 식으로 복도식 4구형 이하는 복도식 그다음 8402는 주방뷰 뭐 이런 그 내용으로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왜 이렇게 상품성 없는 그렇게 좀 낮은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사생활 침해까지 되는 이런 식으로 구조로 설계를 했는지 하면서 그좀 그 원성이 높다 청약 대기자들이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서로 이렇게 마주 보게 되는 구조 설계 사생활 침해 이런 걸로 설계가 돼 있다는 거죠 일부가 팔사형 일부가 그래서 또 사구형 이하는 또 이렇게 복도식 올드 패션 왜 구식으로 옛날 주거 아파트를 연상케 하는 그런 식으로 올드 패션으로 이렇게 복도식이 돼 있다. 이런 그 내용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뭐 청약 거부운동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좀 그 비판이 거세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그거는 예비 청약자들이 그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에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면 은 이제 청약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운동까지 펼필요야 있겠습니까 <웃음>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